뒤막 나올 거예요. 음. 우와! 오. 살 주세요. 아! 불꽃이 아안돼안 어, 돼. 그래서 취시대 범위다. 오늘할 콘텐츠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소화기를 불 가운데 두고 총을 쏴서 소화기를 터뜨려서 불을 제압을 했었죠. 어, 그거 반대로 어제 다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오히려 프로판 가스 주위에 불을 켜 놓고 프로판 가스에 총을 쐈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지, 영화에 보면 막 가스통에 총 쏘면 막 폭발하고 이러잖아요.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두말할 거 없이 렛츠고! 어, 아니 너무 가까워, 너무 가까워. 아 그래요?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? 그더 와야지, 더와야뭐하돼요 <웃음> 어떻게 저, 될지 몰라요, 지금. 저 0점이 보이지가 않은데... 이 정도? 예. 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출 수 있을지, 없을지가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, <웃음> <웃음> 이 일발 필증... <웃음> 진짜 거의 연습 안 하고 지금 끝났어요. 오늘 컨텐츠가 1분으로 끝난 겁니다. <웃음>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폭발은 없잖아요. 아, 폭발은 없는데 네. 아 불은 막확 뜨는 게 있네. 네, 나이스 지금 이거 통을 아마 뒹굴뒹굴 굴리면 이 앞에 네.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갖고 둘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. <웃음> 예. 우와, 우잘 가주세요. 어! 안돼! 안돼! 안, 돼, 안 돼. 아, 돼! 어! 끝났다! 끝났다! <웃음> 여러분들 중요한 거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. 불꽃이에 네. 다. 집에 다들 케이트 하는 대씩 있으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프로판 가스는 쏘시면 안된다는거 <웃음> 알려드리면서 어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